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 당구 빌리웨어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접시 플레이트 시스템인데 어, 앞전에는 긴각을 배우셨고 오늘은 좁은각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시타를 통해서 좁은각을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긴각 접시 플레이트 시스템 1족구를 맞고 가는 시스템 아시죠? 오늘 요번 시간에는 좁은 각입니다. 자, 좁은 각을 설명드릴게요. 수구 출발 포인트는 3, 2, 1.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요 이상은 잘안 치니까. 자, 일목 족구 포인트 5, 10. 자, 원쿠션 포인트 15, 30. 여기까지도 잘안 치죠? 여기까지 한20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은 긴각하고 똑같죠? 좁은가 출발 곱하기 일목 족구 수는 원쿠션입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출발이 3에 있죠? 일목적구 수는 한5 정도에 있습니다. Q선을 이렇게 하면 요렇게 끝에 나오는 게 일목적구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5죠? 곱하면 되죠? 3, 5, 15. 자, 여기가 15라고 했으니까 15를 치시면 됩니다. 당점은 2시 반에서 3시. 쿠션에서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팔로우샷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도 나오는지 시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타면으로 가시죠.